안녕하세요 또치아 마이콜, 또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에 왔어요 그곳이 무엇 아, 뭐 때문에 그러냐면 최근에 어, 여기 위에다가 어,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유령버스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하고 나서 제보가 좀 여러 개가 왔어요 그 제보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 또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번 이렇게 찍어 와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의 어, 제보들이 여러 개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가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골랐어요 골라 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, 사연 이야기 우선 그것부터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하나 할게요 며칠 전에 유령버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아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보를 한 이유는 몇달 전부터 꿈속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자꾸 무덤 주위를 맴돌고 있는 꿈을 꾸곤 합니다 한두 번 꾼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정말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똑같은 꿈을 꾸고네요. 또치님이 진행하시는 CCTV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산소에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무리한 부탁이란 걸 알지만 꿈속에서 자꾸 나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정말 무덤 주위에 맴돌고 계시는지, 그렇게 맴돌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네요. 사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. 제가 이분거를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왔냐면 꿈속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자주 나오신다는 거는 분명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제보자 분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저 역시도 뭔지는 잘 모르지 계시면은 계시면은 한번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가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. 자 이제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. 2021년 11월 3일 수다도 고.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자! 와 진짜 이런 산길 와, 얼마만에 걸어본지 모르겠네요 진짜 오 여기 뭐야 그래 그래 그래 와 진짜 무섭다 와왜 저런 <웃음> 왜 저런 소리까지 나가지고 사람 더 무섭게 하냐 哇 wow. 지금 제가 그 가면서 자꾸 이렇게 주위를 찍는 이유가 혹시나 카메라에 뭐가 담길까 하고 여기저기 지금 계속 찍, 찍으면서 가고 있거든요. 어? 왔다, 다, 왔 다, 다, 왔 다, 다, 보 다, 다, 니 다, 다, 레 다, 하 다, 다, 다, 드 다, 다, 요 다, 다, 세 다, 다, 러 다, 다, 슬 다, 다, 메 다, 다, 다,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. 화질이 희한하게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, 뭐엇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자꾸 지금 원인을 찾고 있거든요. 희한하게 도이즈가왜 이렇게 심하지? <웃음> <웃음> 소리 방금 들었어요. 뭐 밝은 소리 주위에서 주위에서 뭐가 지금 현재 a 들어오것 같은데. 왜이러지..? 하... 지금 화면은.. 어...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이게 아! 하... 하... 보이시나요? 어... 화면 현재.. 저기 앞에 보이죠? 이렇게 지금 현재 녹화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빠져봅시다 저기에 어 제가 있고 아 꼭제가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, 누구나 사람마다 그 기운이란 게 있거든. 그 사람 기가 있으면 오히려 기신이더안 어, 나올 수가 있어. 잘 지켜지고 찍혀, 있으니까,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태락 지금, 아, 한 시간 가까이 된것 같거든요. 아, 독화는 잘 되고 있네요. 아, 아, 카메라는. 지금 현재도 어, 현재 녹화가 진행 중이긴 해요 제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어, 저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어, 정밀 분석해 가지고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치였습니다